반갑습니다 지통령입니다 오늘은 국내 패션시장에서 핫 이슈인 뉴스 두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번째는 무신사가 성수에 새로 오픈한 엠프티라는 편집샵에 다녀왔습니다 m 프티라는 편집샵은 무신사 자회사인 무신사 트레이딩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편집샵입니다 70%는 좀 개성있는 해외 브랜드 30%는 국내에서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패션브랜드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와 귀엽다 어디서 촬영이 안되 있어. 요 제가 아직 좀 듣보라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유명해진 다음에 공식 초청을 받아서 촬영할 수 있게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문해보고 느꼈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보통 편집샵을 방문을 하면 좀 약간 그런 무거운 분위기? 좀 매니악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좀 직원분들이 좀 무서우시거나 그런게 있잖아요 보통 근데 이게 아무래도 무신사가 저희한테는 되게 친근한 브랜드잖아요 좀 서스름 없이 뭐 입장이 가능했고 입어보는 것도 마음 편하게 입어 볼수 있었어요 마치 그런 좀 친한 친구가 샵을 차려서 놀러 간 듯한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선 1층으로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브랜드가 찰스 제프리 러브보이라고 화려한 패턴을 과감하게 잘 쓰는 브랜드인데 BTS 제이홉님이 쓰셨던 비가 달려있는 그런 비니와 쇼미더머니에서 비이님이 입으셨던 그 체크자켓으로 조금 더 유명해진 브랜드입니다 뭔가 입어보고 싶다기보다는 구경하기 좋은 그런 브랜드로 저는 느꼈어요 조금 아트스러운 어 그런 브랜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좀 괜찮은 브랜드가 많았습니다 블루마블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 브랜드는 트렌드를 빠르게 빠르게 접하시는 스타일리스트 분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아시는 브랜드인데 우리 같은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저스틴 비버가 착용했던 그 바지 그 바지가 블루마블이라는 브랜드의 바지고 비슷한 바지 제품도 매장에 있었는데 보기보다 좀 포인트 돼서 괜찮은 바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버 제품을 입어 봤는데 소매는 좀 플리스 소재로 되어 있는 변형된 본버 스타일인데 하이다이 네. 염색이 되어 있어서 힙한 그런 디자인이었고 좀 지코님이나 힙합하시는 분들이 입으시면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대만의 스트릿 브랜드인 게릴라 그룹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키드밀리님이나 막 크러쉬님 이런 분들이 많이 입으셔가지고 알게 된 브랜드인데 실제로 막 만져보고 입어보고 하진 못했는데 이 브랜드도 있더라고요 네. 너무 예뻤어요 저는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소재도 너무 좋고 디테일이 진짜 미쳤고 입었을 때탁핏 떨어지는 거 하며 소매 실루엣이 이렇게 탁 잡히는 거 하며 진짜 예뻤습니다 진짜 진짜 사고 싶었는데 겨우 겨우 참았습니다 <웃음> 그 외에도 마르세 핸더스킨, 남아체코 해류, 이소 이런 뭐 해외부터 국내 브랜드까지 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최근에는 이런 편집샵을 못봤던 것 같은데 보통은 좀 대중적인 거 많이 하잖아요 마오레가시 마리아노 막 이런 좀 그래도 대중들에게 좀 많이 열려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취급하는 편집샵이 많잖아요 근데 무신사에서 어쩌면 진짜 비주류가 맞죠 대중들에게는 그런 진짜 비주류 브랜드를 모아서 맞는 게 옷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기대가 크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좀덜 알려진 비주류 브랜드가 모여있다고 하길래 더 기대를 안 했었죠 왜냐면 너무 난해하고 이런 브랜드들이 있을까봐 물론 제 기준이겠지만 그래도 좀 시도해볼 만한 구매를 해보고 싶은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있었고 옷도 예쁜 것만 갖다 놓아가지고 취향만 맞으면 정말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두번째 이슈는 도메스틱 브랜드들의 백화점 대거 입성입니다 저희도 더현대서울 저는 그때부터 백화점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더현대서울이 좀 성공적으로 오픈을 하고 나서 한교현대백화점에도 이런 도메스틱 브랜드들 뭐 쿠어나 유스, 뭐인사이런스 이런 브랜드들이 싹 들어왔고 최근 강남심세계백화점도 소비의 중심이 되는 MG세대를 겨냥해서 요즘 남녀 불문하고 가장 핫한 브랜드인 렉토 우먼스라인을 전개하고 급성장중인 인사이런스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집샵 아모멘토부터 유스, 이얼즈오고 던스트, W컨셉 등 온오프라인에서 입증된 14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입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녀와 봤는데 레토 매장에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옷 입고 거울을 보려야 되는데 줄을 서야 될 정도로 진짜 사람이 많았고 이미 인기가 많은 뭐 유스나 이월주하고 뭐 이런 브랜드들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반가웠습니다 이올즈 오고라는 브랜드가 그동안 입어볼 기회가 없어서 못 입어봤는데 의외로 제 스타일이어서 놀랐습니다 네, 그래서 좀 신나게 입어봤어요 좀 스트릿한 감성의 이런 올오버 프린트로 된 자켓이라든지 좀 반질반질한 그런 나일론 소재 독특한 소재감의 쇼파카 이런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데님 자켓도 사실 제가 데님 자켓이라는 카테고리를 진짜 독특한 디테일이 있는 건 아니면 입어보지 않는 스타일인데 거있 응. 이게 그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쓰는 고급 기술 되게 귀엽지? 포켓 디자인이 좀 귀여워서 입어 봤는데 생각보다 핏도 괜찮고 기장도 크롭하게 나와가지고 좀 힙하게 스타일링도 가능한 막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막이옷살 돈이면 백화점 가서 산다 뭐좀 보태서 뭐솔타시 이런 옷 사지 막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고 야, 이제는 야 요즘 뭐이월소가 핫하다며 뭐 유스 핫하다며 야 백화점 가자 이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도메스틱 브랜드가 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백화점 특유의 그 딱딱한 분위기는 어쩔. 수없더라고요 왜냐면은 더현대는 애초에 건축적인 부분부터 매장 배치까지 기획을 하고 만든 공간이고 강남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미 지어져 있는 오래된 백화점에 브랜드만 더 끼워 넣은 형태니까 그 특유의 그 딱딱한 백화점 분위기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차이겠죠 어쩔 수 없는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더현대가 매장 위치 구성이 형식적 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신박한 구성이 쇼핑을 더 재밌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신사가 좀 아무래도 큰 기업이다 보니까 크고 작은 이슈가 조금 많잖아요. 사실 이런 고가? 비주르 브랜드를 이렇게 편집해서 모아둘 수 있는 게 솔직히 매출 부분을 포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무신사가 대규모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마케팅도 충분히 뭐 지금 인프라에서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게 수익을 내는 수익형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진짜 그런 캐시카우 수익형 모델은 무신사 그런 랭킹 순위에 있는 옷들이고 이런 거는 진짜 무신사가 국내 패션시장 뭐 디렉터 분들이 가서 옷을 구경하실 수도 있고 뭐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우리 같은 유튜버분들이 아니면 소비자분들이 가서 좀 구경을 해서 눈을 넓힐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거니까 무신사가 그래도 좀 대기업이 해야 돼좀 모범적인 모습을 브랜드와 소비자더 나아가서 패션 시장까지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진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고요. 실제 촬영을 많이 못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, 제가 그래도 국내 패션 시장을 봐오면서 느꼈던 점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고, 앞으로도 좀 제가 다루는 이런 재미난 이슈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. 오늘 말이 좀잘 나오네요. 어,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.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무신사는 좀, 음, 네, 뭐, 무신사는 그냥 쿠폰만 좀.